안녕하십니까 6월 9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에 이어 OECD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인텔의 실적 부진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하락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큰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네요.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예상보다 감소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며칠 동안 반등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둔나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어제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미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 관망 심리가 계속되고 있네요. 연준에 이어 20위 또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글로벌 긴축 우려로 증시 압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의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5%, 매도 25%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 매도 94%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4%, 매도 86%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방 스탠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800포인트와 12,3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8달러와 12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3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되도록 하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이엔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